미켜미켜배구부 나가시다 나면 <웃음> <웃음> <너는> 오늘 시합이라 우리 <웃음> 애들 응, 배가 음, 시합이란다!!! 해배라!!! 좀 기죽지 마라!!! 구독과 이럴수록 더욱더 노력하여 저 배구부 체육관을 차지하자!!! 자!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시합장으로 출발!!! 음… 그냥 뛰어간대요? 음, 음, 조금 안 되긴 안 됐다… 음, 음, 음, 음, 안 되긴, 안 됐다. 음, 아이 혼선생님 짐겸은 진짜 알아줘야 돼… 아유, 못 말려, 정말… 흠. 교훈, 교훈. 아! 고독과 좋아요 불쌍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난 돈이 없어야 템 교장유수나 쩜쩜쩜쩜쩜쩜쩜쩜쩜 녀석들 그 수모와 소름을 다 견디고 그래 좋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말고 멋지게 가보자 목소리가 작다 힘차게 고제창 퇴퇴퇴퇴퇴퇴퇴퇴달려 다음 입장은 진달래 중학교 여중 최고 기록 보유자 나일리 선수가 출전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받고 있다 나이리 선수의 진달래 중학교. 나이리 선수 인기 대단해요. 육상도 인기 종목이에요. 다음은 빛나리 중학교. <목소리> 어? 어? 어? <목소리> 어? 아, 뭐야 무슨 소대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야 무슨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무 제머리야, 그래? 왜 안타까? <웃음> <웃음> <웃음> 빛내리 중학교는 공식 대회 처음 출전하는 학교네요 저런 학교는 참가하는 데에 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웃음> 그렇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안 들려 으쥐카드 <웃음> 귀양물 <웃음> 어, <안 들려. 웃음> <웃음> 남자 200m 2조 예선 준비승 야, 이 길이! 아이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임마! 어, 양결해! 어, 오비야 오위장피하게 오비! 어, 어, 선에서 5위 어, 탈락이 뭐냐! 야, 그, 씨심씨 아! 어, 장순 아 나보다 못한 오보잖아이그간심먹으 입은 가지고 차라리 내가 응, 다시 뛰었으면 응. 3등을 했어! 아니다! 잘했다! 오늘의 경험 삼아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장순 너도 다음 대회에 출전하려면 잘 봐도! 다음은 여중 1 0 0 m 터 사조 예선 출전 준비하십시오 주삼 주삼 아니요 어? 니네 차례다 꼼빠 꼼빠 예선 탈락은 각오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달리기만 해 응. 나가! 청청청청 어? 감깻 흐름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말로 나, 왔 네, 망신당하게 는 그렇게도 수원인니 꼬마야? 너.. 나 g o 너.. 얘들아! 누구든지 꼴찌할 e d r 는 마! o o 는이 t 마가 해줄테니까 r a i t of Nenema. g o o 이이 i n 번 레이 이 o m a 번 레이 d y o u 번 t 이 n a n 번 레이 o d up, b 번 t 이 o 엄마, 이길 거예요! 두고보세요! 엄마 딸 한이는 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꼭 끝까지 지켜보세요! 누가 이기나... 솔직만 나엘이 그니까 어디 해볼까 누가 이기나? 엄마의 추억을 빼앗으려는 나엘이 이길 거야 달릴 거야! 뭐해 스타트 달려! 응. 엄마는 그렇게 하니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하니가 들 떠나지 않고 하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셨대 그렇게 오래도록 하니와 엄마는 영원히 함께 생기를 맹세했대 하니와 엄마는 서로가 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하니와 엄마는 지울 수 없는 엄마의 포근한 기억이 그 모습을 빼앗을 수 없는 엄마와의 충격이 엄마는 끝까지 달릴 거야! 아니! 어? 어? 어? 어? <놀람> 이, 이 녀석! 너! 너! 이겼어! 했어요? 예선 1위로 통과야! 내 결승에 진출한단 말이야! 봐요! 이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장애다! 아무도, 아무도 우리 엄마를 빼앗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느낌표… <웃음> 엄마에게 자랑할 <엄마도>. 거예요! 또! <웃음> 엄마가… 주르륵. 엄마가 주르륵. 보고 싶어요! 쭈르르 한국신기록이야 신기록! 선수 누구야? 동네 1 3번 선수 명단야학 1학년. 야 누구야?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선생님, 어? 그 이름도 위대한 홍두깨 표? 선생님! 경기 장면을 정교생이 각판별로 중계방송으로 어? 봐서 어? 다 알아요! 아유, 여기 요산이녀석 <웃음> 예뻐 죽겠네! 홍 선생님, 저, 저, 저, 지금 <웃음> 교장실엔 난리가 났어요!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에서 어, 기자들이 몰려들어 우리 학교를 취재하느라 야단이 났어요! 이게 모두 홍 선생님의 육상부 덕 첨분! 응? 모름표? 응 뭡니까 음 <웃음> 좋아요 좋아 샤샤샤 <웃음> 교장 유순한 <웃음> 체육관 태고 명령서 오늘부로 발강진 입에 실패 예선 탈락한 배구부 체육관을 앞날이 청창한 육상부에 넘길 것을 명령함 <웃음> 교장 유순한 사인 호덕과 좋아요. 에잇 이거 남았고 따라지세요 얘들아 내가 뭐랬니? 이 홍두깨 쌤 말이 맞지? 이제 체육관은 육상부까지 눈밭에서 잘 구르시오. <웃음> 하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별 예선에서는 2위까지 결승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 법이다. 오늘 기록이 좋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일 바로 제 결승에서도 나 이리를 제치고 우승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자 알겠지? 허니? <웃음> 하니? 어? 예, 어디 갔어? 어, 몰라요!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라고 뭐 하니? <목소리> 어, 느낌표... 녀석, 엄마 생각이 나서 저러는 거야... 하니, 지독한 녀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거야... 난널그 응어리 진몽으로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볼 거야... 하니, 넌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 얼마든지... 지... 지. 처음부터 지독하다고 생각했던 소녀 꼭진 두 손과 야무지게 담은 작은 입술을 가진 소녀 하지만 엄마를 그리는 두 눈동자 속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소녀 그렇게 가슴에 머물이 많은 외롭고 쓸쓸한 소녀 엄마를 흉보거나 욕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난 언제나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킬 거예요… 엄마를 흉보거나 욕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와호호! <봇> <하하>, 다 왔습니다, 한명화 <봇> 씨! 여기예요! <봇> 얘들아, 빨리 올라와!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어린 소년 과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전 감동과 감격을… 홍 선생님, 빨리요! 쟤들 마음 병나기 전에… 예? 예. 아니야! 방 안에 쌓아둔 계란 전부 내와라! 쪼르르르르 <웃음>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계란 요리 배우러 <웃음> 왔대요? 아, 이 채널은 국방이 아니야! 찰레찰레! 옆에서 지켜봐라 선생님의 장사 꿀팁을 총총 구독, 그 좋아요, 클릭 자 보세요 골게는 다좋해갖고 싱싱 소리가 날 만큼 신선한 왕개랄 혼자 먹다 조리 죽어도 모를 천마탱게랄 우리 어, 거짓말 <웃음> <웃음> 얘들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날봐서 계란 좀 많이 팔아줘. 누과 좋아요? 친구한테 살펴.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런 눈초리로 쳐다봐? 그만 기집애. 어? 우리를 끝까지 어? 속였어. 이때까지 솔로인 척한 거였다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시치면 될 수가 있니? 어쩐지 그, 그, 그. 미팅 때마다 싫다고 거절하더라 아냐 아냐 우애야 둘이 잘 어울린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니? 응, 애인이랑 언제 다 원할 거야? 애인? 결혼? 두캐스 두께 씨! 봉봉지지 <웃음> <웃음> 할걸땐 이거 보셨유 신문에 우리 두캐시 얼굴이 금지박하게실렸구먼요 아까 TV에서도 나왔는데 보셨어유? 자, 봐유 응? 음? 왕 느낌표! 찌릿찌릿 찌레, 찌리! 벌렁벌렁 벌렁벌렁 공지 찌리 느낌표! 벌렁벌렁! 왜아악 찌리! 흐르 실례구먼요! 아, 이기기다! 아, 대령대령! 고네 씨, 도대체 뭔데 문이 날입니까? 이거미 알았어, 요잘다알았다고요 제가 뚱뚱하다 이거죠? 지금 못생겼다 이거죠? 지금 식을 존각이라 이거죠? 그렇죠? 미워 I o n